네 반갑습니다 저는 플루토스의 엑시아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과 같이 어, 매매할 때좀 중요하게 좀 생각할 팁 또는 뭐 전략들 알아두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뭐 같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영상을 좀 제작해서 공유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오늘 첫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음... 이렇게 했습니다. 거래 입문자가, 잠깐만요. 비디오는 중지할게요. 거래 입문자가 사용하기 좋은 세 가지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썸네일을 이렇놨습니다 뭘까요? 요거랑 요거랑 요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전략은, 어 제목은 지속적인 저항을 돌파하거나 지속적인 지지선을 이탈할 때 매매하는 어, 돌파 매매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패턴 그리고 어, 모멘텀 모멘텀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어나는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방법 다이버전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어, 지지선 혹은 저항에서 그리고 매매하고 프로핏 수익에 대한 구간을 설정하는 피보나치 매매 방법 요세 가지를 좀 제가 예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속적인 이거는 이 예는 지속적인 저항 돌파에 대한 매매 보고 계신 차트는 1시간짜리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이동평균선이 50MA로 세팅을 해놨는데 굳이 꼭 50MA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동평균선 자체는 이동평균선을 좀 체크하는 이유는 흐름을 좀 알기 위한 보통 이동평균선은 추세 추세를 좀잘 나타내주죠. 그래서 기간에 따른 추세를 좀 나타내, 나는데, 나타내는데 저는 예로써 50MA를 좀 들어봤어요. 굳이 꼭 50MA는 아니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이동평균선 어느 하나 정도를 기준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정작 중요한 거는 제목으로 썼듯이 일단 이 예는 저항을 돌파할 때 매수 전략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겠죠. 매수 전략으로 보시면은 가격이 크게 한번 하락한 이후에 색깔 좀 바꿔 볼까요 파란색으로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가격 멈췄습니다 멈췄습니다 멈추고 반등 첫번째 반등 그 다음에 또 내려갔네요 두번째 반등 또 내려갔네요 세번째 반등 어느 일정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이 당시에도 이때 보여줬죠 첫번째 손가락으로 표시한 공교롭게도 이동평균선과 좀 겹치는 구간이었습니다 가격이 옆으로 횡보함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을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점들이 계속 높아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저항받는 중요 가격 해당 가격에서는 약 대략 8,000. 해당 차트에서 8,900달러 정도 선이 됩니다. 1시간 차트에서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다 매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다. 지속적인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이죠.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본그 예제는 저항 돌파 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들을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돌파 매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보조지표. 등을 활용하는 다이버전스, 모멘텀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다이버전스, 그리고 방금 첫 번째에서 이야기했었던 지지 저항선을 브레이크아웃 하는 모습, 그리고 진입에 대한 기준으로는 풀백 되돌리는 되돌리는 모습을 모습에 우리는 이제 확 확실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마찬가지로 이것도 1시간 차트입니다. 1시간, 1시간 차트고요. 비트코인 차트예요. 이동 평균선이 옆으로 이동하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이 이동 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네요. 마찬가지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지속적인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은 이때 보여주었습니다. 50일, 50 MA 선이 MA가 50 이동 평균선이 지지선으로 이, 이 당시엔 작용을 했네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 일정한 고점을 만들고요. 일정한 고점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더라도 보조지표가 내려가는 다이버전스 지금 보고 계신 이 예제는 상대적인 상대 다이저,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대적으로 가격이 옆으로 행보를 행동, 하면서 보조지표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모멘텀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격 패턴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탑 탑이고요. 또 탑이죠. 두두 두 개의 탑을 만들었습니다. 더블 탑이네요. 첫 번째 지지선을 이탈하는 브레이크아웃이 50일 이동평균선과 함께 발생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아!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어, 차트를 통해서 알수 있고요. 그리고 차트에 이탈된 지지선을 풀백, 되돌렸죠. 되돌리는 이 시점이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모멘텀이 가격이 올라감에도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고 되돌리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도할 수 있다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두 번째에 대한 매매 전략 초심자들이 초심자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매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두 번째 전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또는 피보나치 확장 비율 등을 통한 목표 설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 한 가지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이세 가지 전략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좋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예제는 마찬가지로 1 시간 차트였고. 한 시간 차트고요.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갔네요. 그리고 내려가는 수준이 내려가는 수준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저점에서 고점까지 가격이 올라간 거에서 올라간 거에서 하락을 하는데 이 올라간 것을 전부 다 되돌린다면은 100% 되돌린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100% 되돌리지 않고 저점을 높입니다. 더 높아지는 저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멈추는 가격이 여기 쓴 것처럼 피보나치 리트레스먼트 골든 레이시 r 이렇게 해놨습니다. 황금비율이죠. 61.8%에서 가격이 멈추고 우리는 61.8%에서 가격이 멈출 수도 있을지도 몰라 라고선 어느 일정 수준 예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과거에 이와 같이 지지선이었고, 저항선이었던, 어 역할을 바꾸는 이런 가격 수준과, 어 중첩되는, 중첩되는데, 중첩되는 가격이 61.8%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신뢰, 높아지,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61.8%. 그래서 첫 번째 매수에 대한 근거를 삼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격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네요. 내려오지 않고, 트렌드 라인도 트렌드 라인도 체크를 해서 돌파 이후에 트렌드 라인에서 다시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매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거야 라고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은 피보나치 익스텐션 레벨 161.8%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161.8%는 고점, 고점과 저점이 만들어졌죠. 이 가격 구간에서 고점을 넘기게 됐을 때 확장되는 레벨 161.8%만큼, 161.8%만큼 더 오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선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첫 번째 지속적인 저항 혹은 지지선을 넘었을 때 우리는 매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추가로 수평적인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동평균선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서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패턴 또는 패턴과 함께 줄어드는지 아니면 상승하는지에 대한 가격, 지표, 모멘텀이, 모멘텀이 줄어드는지 상승하는지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확인과정, 확인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음 매매에 대한 확신을 좀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복합적으로 활용했을 때 가격이 멈출 수 있는 곳을 미리 예상을 해보고 미리 예상해서 손실 부분과 수익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지점에서 우리는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트렌드 라인도 두 번째, 두 번째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트렌드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매매가 진행이 됐을 때 프로핏 설정은 피보나치 익스텐션 레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루토스 유튜브 채널 에서 어 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번두번 번 정도 계획하고 있는 교육 영상이고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구독 해주시고 알람은 전체 알람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플루토스와 다이너스티가 같이 제공하고 있는 팀제로라고 하는 어, 투자자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매매 전략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영상 하단에 있는 페맥스 바이빗 어, 신청서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면 은신청 신청하시면은 뭐 하루 시면은하 이내에 여러분들 확인한 이후에 그 무료 전략 받을 수 있는 채널로 초대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블루토스의 엑시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